재택근무 시간이 끝났습니다 재택근무 하면서 진짜 좋은 점은 그건 것 같아요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없다는 거딱 진짜 6시 반땡 하면은 그때부터 완전 프리해지는 거죠 보통은 한 6시 반 퇴근이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약간 주변 사람들 눈치 좀 보고 퇴근해도 되나 마나 약간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또 옆에 선배랑 이야기 조금 하고 그러고 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은 한 20분 후딱 가서 거의 막 7시 이때 항상 퇴근하는데 그러면은 퇴근하면 지금 8시거든요. 근데 재택근무를 하면은 이러나 저러나 일을 하고 나서 업무가 끝나면 바로 이미 집에 도착해 있는데 6시 반인 거죠.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다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재택근무 시간 끝났고 남자친구가 차를 샀어요 그래서 새차를 구경시켜주지 지금 집 앞으로 오고 있는데 아마 곧 도착을 할것 같습니다 같이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진짜 번쩍번쩍하다 유리막 코팅을 했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반질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몇년가겠지 그래? 응. 얼마 주고 했는데? 어, 다 서비스야. 오. 약간 힙업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얘들. <웃음> 지 주인 닮아서? 응. <웃음> 예쁘다. 히를 엄청 예쁘다. 오, 찍찍찍찍. 백크을 보면 어. 여기가 들어온 어디가 들어온 거? 어. 어. 기억 어디가 기억자 모양이랑 여기. 오. 어. 뭐 어, 진짜 예쁘다. 까리. 어 까리 진짜 예쁘다. 수축하다. 실제로 보면 훨씬 예쁘다. 눈이 찢어졌네. 이게 스타일 안 하면은 음. 저 뒤에 챌램트도안 들어오고, 응? 깜빡이도 여기서 들어오고 이러더라고. 근또몇 시간 가지고. 그래? 그럼 지금 깜빡이 어디서 들어? 여기서. 오! 갑자기 색이 노란색 바뀌지? 어, 노란색으로 바뀌었어. 이거를 스타일을 추가한 거야? 돈을? 음, 음. 어, 얼마 추가한 거야? 한 3,40? 어. 그거 하면서 휠도 올라가고 어. 뭐 이것도 바뀌고 어. 몇 가지 바뀌는 게 있지 조용해 이게 불켜려면 이걸 터치하면 터치더라고 터치해봐 오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터치지? 다터치해터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이것도 불도 하얀색 불이네 LED 이런 불이 아니라 지금... 뭔가 되게 느낌이 이상하다 여기 엉덩이는 숙 들어가고 얘가 너무, 너, 너무 커 너무 이거 커. 높지? 어높 이게 이거 이, 이거 기어봉이 아니라 이거라서 그래 이걸로 어 그러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돌리는 거야 R&P N, 딱누르면 우와 그 보통 차는 이게 여기 밑에들 달려있으니까. 손 때문에. 이렇게? 근데 이건 어, 여기. 근데 얘는 이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있으니까 있으니까 약간 배탄 느낌이다. 어, 근데 의자가 되게 곡선이다. 뒷좌석 의자가. 응? 동그래 여기가. 이렇게 곡선. 이게 참, 약간 뒤로 젖혀있는 느낌이라던데. 아까 윤승진 님이 뒤에타보고이 차는 아기랑 정말 어울리질 않는다고 봐. 왜? 네. 응? 그냥 너무. 그지 싱글이 타차 같아. 싱글 남성. 패밀리 세단 느낌은 아니야? 어 이건 나중에 사야지 이것도 손잡이도 멀리 있을 때넌 길어서 괜찮지만 팔 맞아. 짧은 사람은 어 이걸로 닦는 거래 어. 어 지탱해야지 그러네 좋다 어? 이거 빼라고? 글쎄 어, 또 일을 시키네? 얼치다 뗐지? 응. 깜깜해서 잘안 보인다. 제대로 찍고 싶은데. 응. 좀더넣 아. 가지고 응. 뒷좌석은 깔끔하지뭐 없어, 별로. 응. 뭐 암레스트도 없어. 응. 응. 내차 크루즈도 있었는데. 응. 커피, 커플더라. 응. 뒤에 차 태울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람은. 그래서 그건 응. 옵션 안 넣었어. 잘했어? 나만 탈 거야. 예쁘다. 색이 조금 나중엔 바라겠지.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검은색도 해도 이뻐 너무 검은색도 화사해. 바라잖아 어 너무 이뻐 나도 차 시트 색깔 바꾸고 싶다 근데 단점이 그 내가 어. 고민하게 만든 게 이걸 검은색으로 하면 여기가 흰색 회색이야 회색이 좀 없어 보이거든 아 근데 여긴 지금 블랙이고 여기가 이거 뭐지? 물안뺀 건가? 어 그러네 이것도 스티커네 여, 일 열심히 안 하네 응? 응? 또 남아있잖아. 어디? 열심히 안해. 없는데? 없어. 이게 주문거 있잖아요. 거. 응. 뭐야 뭐지훈이야지훈이야 <웃음> 어. 그래? 응. 응. 아니라고 다 했다고. 아. 자꾸래 시키려고 해. 구박하네 <웃음> 면 또. <웃음> 왼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그리고 오토홀드 걸어놓으면, 나 그냥 브레이크 뗐는데, 자동으로 안가. 자동으로 홀드 걸어놓는 거야. 어. 그냥 브레이크만 밟아도 사이드 걸어놓은 것처럼 안 움직여. 어. 나다양다뗐거든 사이드 걸지도 않았는데 어. 멈춰있을 때, 시동도 꺼져있지. 되게 조용하지. 아예 움직임이 없잖아. 이거 좋고. 기운은 하루돼. 거의 뭐 진동도 없고, 소리도 없고. 저 앞차가 출발하잖아? 어. 응. 그러면 자동으로 알려줘. 얘가 막 딴짓 타고 있잖아. 어. 출발. 출발. 전방 차량에 출발. 자동으로 출발. 오빠 좋겠다. 오빠 맨날 운전할 때 딴짓 하잖아. 엄마 딴짓. 너랑 연락하는 거아닙니다 오른쪽 차. <웃음> 반자율이니까 응. 내가 좀 고속화도로 광변북로만 달려봐도 그냥 반자율 얘가 알아서 가거든. 각 차선이랑 앞뒤 간격 다 유지하면서 그건 아직 안 해봤어. 이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어디 있어? 내꺼? 풋 브레이크. 로 아, 있지? 브레이크. 응. 난 오빠는? 이거, 이거야, 이거. 이거 그냥 땅 딸린 거지. 아, 그래? 뭐, 이게 얼마라 했지 이거? 어, 3,000만 원. 칠칠 옵션 다 해서 3,200. 그리고 어. 세금 하니까 3,400이었는데. 어. 내가 10년 노차. 어.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한 200만 원 세금 절감 받고. 어. 또 영업사원이 100만 원 정도. 150만원정도 캐시백 해주고 약간 3천만원에 산겁니다 그리고 이거 자동 공기청정 음... 공기청정 요즘 같은 미세먼지 있는 시에는 근데 이게 풀옵션이 아니야 풀옵션 하면 진짜 좋아 여기, 음. 여기 폰 놓는데 그냥 폰만 놓으면 무선충전 그냥 바로 되고아 어, 풀옵션은? 충전기도되고 어. 원격시동되고 도 그냥 폰으로 켜놓는 거되고큰 어. 힘이 돼 내가 큰 힘이 됐다고? 오빠 응. 나랑 상관없이 찾았잖아 <웃음> 나하고 전혀 관계없이 다 결정했잖아 어, 내가 마음껏 결정할 수 있겠다고 <웃음> 나는 무슨 신... 길을 다 펴줬잖아 <웃음> 나는 무슨 길을 펴도 나는 생각 도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게 만들었잖아뭐 사라 뭐 해라 그렇게 말한 할게 오빠는 나한테 묻지도 않고 다 결정한 고 나한테 통보만 했으면서 뭐야 <웃음> 어, 이렇게 안 다치네. 깊이 더걸라